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개의 무선 마이크를 음질 비교 테스트만 심플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직 리뷰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사라문닉블링코500 프로와 제네이저 XSWD 라발리어 세트입니다 사실 두 제품은 서로 비교할 만한 마이크는 아니에요 같은 무선이긴 한데 나온 시기도 다르고 제품의 특성과 가격대도 달라서죠 사라문닉은 일단 이 채널이고요 그리고 제나이저는 1채널이에요 뭐사라모니 블링크 500이 그냥 일반 500이 아니고 프로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서입니다 자 블링크 500 프로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한 배경과 리뷰를 향후에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전까지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던 제나이저 XSWD와 같이 음질 비교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모니 블링크 500 프로와 제하이저 XSWD 동시녹음 중입니다. 사라모니 블링크 500 프로와 제하이저 XSWD 동시녹음 중입니다. XSWD는 송신기의 자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둘다 자체 구성품인 핀마이크를 각각 꽂아서 녹음했습니다. 둘다 기본 동영상 촬영 앱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XSWD는 송신기의 자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둘다 자체 구성품인 핀마이크를 각각 꽂아서 녹음했습니다. 둘다 기본 동영상 촬영 앱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외부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동시 녹음 중입니다. 외부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동시 녹음 중입니다. 촬영 용도에 따라서 목소리만 집중해서 녹음되는 거와 외부 소리도 함께 녹음이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촬영 용도에 따라서 목소리만 집중해서 녹음되는 거와 외부 소리도 함께 녹음이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음질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 거 같죠? 자 어떤 게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직접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결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장단점은 그냥 마무리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일단 사라모닉 블링크 500 프로는 모니터링 할수 있는 자체 화면이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아웃풋 단자도 있어요. 수신기에. 제나이저는 그런 게 하나 없고 블링크 500 프로보다 살짝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자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송신기에 무조건 마이크를 달아 줘야 돼요 이게 약간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음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단자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중에 헐거워지고 좀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제나이저는 체결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나사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신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연결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핀마이크 자체가 제네이저의 M2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이것만 해도 한 1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핀마이크 성능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라모닉은 모니터링 할수 있고 기본 음질도 괜찮은 편이고 자체 충전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 호환성 여러가지로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칠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